오늘은 부타산 배틀바이산성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비탄방 구역이었다가요 작년에 등산로를 전비해서 개방된 부타산 배틀바이코스를 이번에 걸어보게 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1357m 높이의 산인데요. 부타는 불교 영어로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새행을 닦는다는 뜻이랍니다. 국민 관광지라고 할수 있는 물은 계곡이 있고 멋진 자관을 자랑하는 쌍폭폭, 농축폭포도 있는 멋진 아주 산입니다. 저희들은 배틀바의 산성길을 가는데요. 자아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바로 경사길인데요. 이야 많은 사람들 다녀가셨는가 표식기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매달려 있네요. 역시 두타산은요 또 쉽지 않은 산이거든요. 초입부터서 경사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네요. 배틀바이오 쪽이요. 조용식 개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등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두산 자체가 험한 산인지라 예상보다 급하는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소리>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목소리> 저 우측편으로 두타산의 이제 전경들이 서서히 벌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고사목도 아주 멋지게 두어있네요. 비경들이 이제 서서히 펼쳐지고 있네요. 정말 배틀 바이 가기 전부터요. 많은 아, 바들이 멋진 자태를 좀 뽑는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과요.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베이프에서 1.2km를 진행왔습니다저바위는곧 <목소리> <목소리> 떨어지겠는데요. 아슬아슬게 하 붙어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격지인 배틀바이 전망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절경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해양목 군락지거든요 배틀바이 전망대가 다시 한번 소망이 됩니다 배틀바이 전망대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오르면요 이번 산행의 가장 볼거리인 배틀바이 전망대가 나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요, 1시간 20분 만에 배틀바이 전망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배틀바이는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바이는 배틀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산악인들 사이에는 배틀 릿지 비경, 산화 비경 장각에 소봉강이나 부르며 옛날 하늘나라 산녀가 하늘나라 질서를 어겨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비단 쇠피를 짜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깃대어 있는 곳입니다. 으륵바에 오는 코스도요. 제발 아주 가파르게 정말 올라가야 합니다. 아.. 부구성인가봐요. 아주 다정하게 서있습니다. 배틀바의 전망대 출발한 지요. 한 15분 정도에 미륵바위에쯤 도착을 했습니다. 미륵봉 능선에 위치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미륵불 선비 부엉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미륵불의 구경하고요. 좀더 안쪽 들어가 보면 아주 멋진 전망터가 나오거든요. 미륵바위에서 산성 12폭포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산 등턱을 넘어가는 코스로서 달달한 조망이나 절경지대가 없는 아주 평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요 울창한 숲속을 걸으며 설립욕을 하는 기분으로 걸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갑니다 이거 이렇게 또 한참을 또 내려갑니다 두타산 정상위어지는 삼거리 갈림길에 왔거든요 저희는 떨꽃, 두타, 산성 방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삼계떼 이곳에서 두타산 협곡 맞천으 방면을 가는데요 저희들은 두타산성과 백권바위를 반드시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래쪽 비상테이프로 방면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셔야 됩니다 두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하나인 산성 12폭포거든요 폭포 옆에는 거북이를 쏙 빼닮은 거북바위도 있습니다 이쪽 내려오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1이산선 폭포하고요. 거욱발 보시고 돌아 내려오시면 10분 정도 더 내려오시면 두타산성이 나오거든요. 저 멀리요. 저가늠 맘도 지금 조망이 되고 있거든요. 우시 두타산성이랍니다. 두타산성인데요. 두타산에 혼자 자세를 이용하여 이곳의 산성을 쌓은 것은 신라 파사왕 23년, 서기 102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서 백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아시분 모시거든요. 예, 백곰바위입니다. 주변 풍경이요 정말 아름다운. 투타 산성 일대를 두루두루 구경하고요. 다시 산성 12폭포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상당히 폭포하고 힘듭니다. 투타 산성을 구경하고 다시 수도골 쪽으로 돌아가서 산행을 이어갑니다. 중간 정도 된가 본데요. 여기 폭포가 몇 폭포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골 석간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도골로 향하는 방향은요. 거대한 바위 안능치들 지나가는데, 등로와 상당히 좀 갇히네요 낭떠러지 전망대에서요 1 2파을를 보는데 정말 절경입니다자 이제 박달계고 수도꼴로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아 그대로요 바위 굴 안에서 세물이 솟아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아우. 계속 이어진 등로인데요 최대 가라는 니 등산길도 너무너무 진짜 잘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옆에 좀 전망대로좀 나와서 봤는데요 멋진 전경입니다 진짜 잠시 요등로 벗어나서 우측으로 나가니까 멋진 전경이 있어서 그걸 보고 다시 또들키기 시작합니다. 너무 너무 멋있네요, 진짜. 부타산 협곡 마췄는데요 동해 바다의 높은 돛대를 상징하듯 빌딩 수처럼 암릉과 기암절경이 호위하는 해발 470m 이곳 마천루은 금강산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조성된 잔도 데크길을 따라 부타 협곡과 주변 풍광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바위군의 발바닥 바위, 걸라 바위, 그리고 박달 계곡 협곡을 더 신비스럽게 만들고 있는 신선봉과 병풍 바위, 번개 바위가 그 유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잔돗길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철경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다닐 수 없는 바이길인데 이렇게 등산로가 잘 만들 수 있어가지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등산로 주변에 대주일 수 있도록 멋지게 간다할 수 있네요 이제 또 영주축폭 사운드폭 걸어 진행하겠습니다 쌍포포에 왔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랍니다. <목소리> 영추포포는요 쌍폭포에서 2분만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발바닥 바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발바닥은 상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추폭포 앞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추폭포의 철다리 위에서 위로 쳐다보면 발가락 모양의 바위 형상이 드러나고, 마무상 중에서도 발가락이 선명한 바위가 아주 압권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하늘물을 또번 체크하겠습니다. 하늘문에 왔는데요. 민기내란때 전사자들의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피마름골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바라보면 이 문이 하늘을 통하는 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90대에 가까운 경사에 3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다 잠시 멈춰 민기내란때 전사 넙측 생각하다 보면 벅차오른 가슴에 잠시 눈을 묶념해 보세요. 서늘한 바람에 눈득 정신을 찾아보면 이곳이 우린 거울을 나는 태생금망폭시 풍경인 벌라이언 장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하늘문을 통해서요. 간우마까지 1km가 좀 남았습니다. 정말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올라간 기분입니다. 저희는요 정말 좀 바람 좀 불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요 두타산 배바이 산성 12폭포 수도골 마천루 하늘길 코스는 실종일관 이어지는 절경이 특급 명품 코스였고요 멋진 비경들이 산행 내내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도 되는 무릉 반석에는 조선 4대 명필가인 양사원의 석각 그리고 매월당 김시스의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릉 계곡이 아름다운 두타단에서 정말 즐거웠던 학교였습니다.